자, 타이틀을 일단, 음, 목적격로 붙긴 했는데, 여기가 지금 목적격이 들어와서, 관계대문사 만들기야. 관, 관대절 만들기. 관대절 만들기라고 타이틀을 붙이자. 자, 관계대명사들은 문장이 몇 개나 필요할까?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따로 뺄게요. 관계대명사. 영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relative pronoun이라고 한다. 자, 여기 대명사라는 뜻이구요. pronoun은. 대명사. 대명사는 명소를 대신한 사람에게 쓸수 있는 거고, 요거는 관계라는 말을 썼어 관계, 친척, relative에요. 관계. 이 관계란 말 속에, 관계란 말 속에 접속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접속사가 필요하다 두 문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서를일거죠그 다음에 대변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가장 중요한 행실 두 개가 나왔는데 선행사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야 선행사 이거를 그래서 두 문장이 나왔네요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준 게 뭐라고요? 관대자래요 관계대 문자로 바꿔주는 거야 여기 지금 주어동사 단문, 이것도 단문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단문과 단문을 결합시키면 관계된 명사절이 나오니까 결국 이건 이제 복문이 되는 거예요. 복문이 아 복문이 된다.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다. 그 종속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관계된 명사절이야 관계된 명사절이 종속절이야. 복문이라는 건 다시 한번 뭐와 뭘로 이루어졌냐면 주절 플러스 어, 주절 플러스 종속절로 이루어지게 복문인데요. 그 종속절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관계된 명사절은행용사절이에요 왜? 아까 선행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후면들어 갔는데 네네. 쉬죠, 쉬는 거? 그녀는 다 줘야. 나는 그가 수 가장 좋아해. 자, 중국되는 걸꼭 찾아주세요. 두 번째 거을뭘 바꿔줄 수냐면 자, 이거야, 여기서. 대면사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봐봐. 어, 허라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느껴야 되는 게 있어. 뭘까? 어? 목적적이구나라는 걸 느껴야지. 이게의게 동사인데 타동사잖아요타동사의 목적으로 쓸수니까 목적적이죠. 그 관계대명사도 나와요. 선행사는 그럼 거의 뭐야? 허를 보고 모르고 허가 받는 게 서싱어니까 뭐니? 선행사가 될 거야. 얘가 분명히 사람이래. 그럼 뭐가 다 결정됐어? 격과, 자, 목적적. 격과 선행사가 결정됐어. 그럼 관계대명사도 나온 거 아니니? 목적적이고 얘가 뭐라 고했어 선행사라 네. 그럼 선행사와 격이 결정됐으니까 관계되면서도 어떻게 된 거야? 결정된 거지. 뭘로 결정했니? 네. 관계되면서 결정해봐, 관니 목적적 관계되면서 선행사 사람을 뱀을 써줘. 위치요. 왜위치 위치는 선행사 사물이리 때. 훔이지. 네. 훔이나 음. 됐어, 문제 결정됐어, 음. 이전에. 네, 훔이랑 훔는은뭔 차이예요? 훔은 죽적 훔은 목적적 아. 음. 그런 차이 그러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요거, 요거, 요걸 노력을 합니다. 요게 허로 바뀔 수 있다, 허는 다시 흠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종합하면, 결국, 뭐야, 한 문장이 된다. 한 문장이 될때 중요하죠?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해서 관계는 관계명사 그상 관계는 접속사 역할대로 채.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얘가 중심이 아니라 얘는 요걸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요거와 요거 사이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되냐면, 흠이 딱 나와 있으면 돼. 그럼 얘 빼고 나머지 써주면 되는 거야. 해볼까? 해보자, 이제. 그대로 내려옵니다. 앞문자 She is the s i n g e 이렇게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냥 가주다. 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써준다 했잖아. I like it. 그대로. 얘는 나갔잖아. 얘는 이제 나갔지? 나갔으니까 나머지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전하대요 이렇게. 손속도 여기 뭐가 빠져있으니까. 오, 여기 있던 바로 뭐가. 어? 꿈자리에 있었던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허, 허가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게 앞으로 나가는거 아니야? 그렇아요 그래서 이건 선행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단지 선행사가 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들어오면 뭐가 될수 있다? 선행사가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일로 들어오죠. 무슨 자리에 들어온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다, 목적어 자리. 그래서 목적 여기 리 나와요. 이해 돼? 네. 물론, 꿈도 되고, 꿈든다랬지백도 된다, 된다 그랬죠 네. 네. 두 가지 다 된다 그 했죠. 자, 이제 밑에 거한번 들어보자. 밑에 거. 자, 이것은 개이다. 그리고 나는 그 개를 찾아왔다. 지금도 찾고 있다. 현재 완료했는데 현재 완료. 헤비, ING 나왔어요. 이거는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요. 어, 과거부 현재까지 쭉 찾아왔고, 지금도 현재 찾고 있다. 자, 내용은 그렇고, 여기서 뭘 결정해야 되니? 요걸 결정해야 되죠. 유자리에뭘쓸수 네, 있을까? 제가 남자, 숙고신지 안 보신지 모르지? 밑. 여기 뭐가 있어? 전투에 있잖아. 전투사에 목적요 이 전체의 목적을 쓰인 거 이게 목적은 네 전체의 목적이니까. 목적격이 네 자, 목적격이니까 뭘쓸수 있겠어? 관계된 건뭘 써? 선행사는 뭐야, 선행사가? 사물이잖아. 이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이그 목적격 관계대거보이죠 뭐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 있지. 어, 위치. 위치나 아니면 뭐? 됐든 됐든. 네. 그럼 이 문장, 이두 개를 또 다시 만들 때,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야, 가운데. 뭐가 오겠어? 대신하면 위치가 오겠지? 대신에 키치가 오빠 아니야 이렇게 아, 아, 아, 아, 소가 이제 쭉불러가고면민이서만들었 i s is no more 뭐? o 뭐, 뭐. 그럼 나와있어도 되죠 두 번째 문제. I h b e 그에 뭐야 이게? o o k 그 다음에 뭐까지 써야돼? 까지그 다음에 이거는? 일로 나와안 써도 그렇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야 이게 두 문장이었는데 두 문장이었을 때 어떤 모양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수있었이 얘가 선행사라는 걸알수 있고 선행사는 항상 주동사 뒤에서 찾는다? 얘는 선행사다 선행사를 데리고 들어와 봐라 어디 데리고 온다주어자리에못 들어가니까 바로 전치사포에의 목적어짜리에 들어간다 아 그럼 뭐가 되는구나? 목적어로 들어간다며 그 목적적이었구나 렇지 응, 요렇게 선행사는 사보이었구나 응. 그래서 꿈이나꿈못 써주고 표치를 썼구나 알겠니? 지오히 관계를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이걸 했어요, 지금 목적과 는 이렇게 만들어.